수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다분들수원이 놀이터의 수원이에요 오늘은 짝꿍 수원이 놀이터를 해볼거예요 달콤한 딸기와 새콤한 포도는 사이가 좋아서 짝꿍 여기는 딸기맛이고 여기는 포도맛인가봐요 그러면 뒤에도 봐볼까요? 우와 여기 토토랑 토깽이가 있어요 너무 귀엽다 그러면 노래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소원이를 탁! 또 딸기맛 소원이도 딱 하고 빨리 그 다음에 포도 먼저 딸기맛 소원이 장포도맛 수원이도 입장. 그러면 한번 코디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딸기는 여기 이 뒷번에. 탑 무슨 이걸로 입어야지. 음 딸기 바근니를 데리고 서방 가야지. 나도 좋아니 다 입었어? 아니 아직 그러면 입어야지 이제 나도 똑같은 리본 헉톡음 어? 친구도 바구니를 들었으니까 나는 포도가 있는 바구니를 들고 소풍을 가야지. 딸기야 가자 응 포도야 다른 코디도 해볼게요 다른 옷으로 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엄청나게 예뻐 아이스크림 들고 있어야지 어삼단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이 옷으로 그 다음에 나도 아이스크림 이번엔 진짜 커플로 만들어볼까? 나는 딸기를 따라서 이 옷으로 바꿔주고 나는 이에다가 몽실이 아이스크림도 넣어주요 너는 몽실이 올렸으니까 나는 양양이 올릴게 마지막으로 삐네 꺼볼까? 여기 삐네톡 그러면 나는 딸기삐네톡아 너무 예뻐 우리 이제 놀러 가자 슉. 슉. 같이 가 나도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꾸민 캐릭터를 여기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귀엽죠? 가까이서 보면 더 귀여울 거죠? 이렇게 안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은 엄마가 만드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러 가볼까요? 고고씽!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